어 이게 1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1이 되겠지 어왜그런거예요 3개곱 3에 33에 아네 아니 33에 1 어허 아 그래서 그런거군요 아, 네네 네 그리고 네? 이게 플러스